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131번째 러블레터 질투하는 사랑 질투하는 사랑 They did evil in God's sight They did evil in God's sight 사사기 2장 11절 제목에 있는 그, 그들이 악을 행했다 하나님의 시야에서 우리나라 어, 하나님 눈앞에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눈목자를 써서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런 사사기 2장 11절 도입부분의 말씀이고요 음, 사사기는 영어로 저지스죠저지스 judges. 예, 저치가 판단하다 심판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음, 추석 연휴가 좀긴 연휴가 있었죠 제가 그 백신을 맞고 피로도가 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조금 추석 전까지 바쁘게 좀 지내서 추석 때 이제 좀 쉬어야지 벼르고 있었는데 정말 그 가족들 잠깐 만나서 식사하고 어그 이후에는 들어와서 거의 쓰러졌던 것 같아요 예. 그니까 막 작정하고 좀 쉬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백신으로 인한 이제 피로도까지 있으면서, 니까뭐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나 뭐 육체적으로나 또쉴수 있는 시간적인 그런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음, 제가 좀 태어나서 기록적으로 잔것 같아요. 어, 몸이 좀안 좋았을 때 이렇게 많이 잔 기억들은 있는데, 특별한 지금 제가 뭐 백신 맞은 이후에 피로도는 있지만 지금 뭐 그렇다고 병이 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하여간 좀 많이 잤습니다.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계속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어 먹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이따 얘기를 기도 제목 겸해서또 어 좋은 변화들이 좀 결단들을 한 부분도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녹음이 잘 되고 있나요? 예. 네. 그 요즘 요즘에 제가 이 녹음하는 걸 혹시 열심히 듣는 분이 계시다면 사실 좀한 가지 메시지에 좀 꽂혀 있다는 거를 아실 거예요. 오늘도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한 가지 메시지라는 것은 어. 하나님 사랑이신데 또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신데 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가 사랑하는가 교회에서는 그걸 예배를 드린다고 하죠 월십 하는가 그분을 예배하는가 그분을 사랑하는가 그분을 인정하는가 예 그분 재밌게 얘기하면 그분의 지시대로 따라가는가,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쓸수 있겠는데요. 한마디로, 진짜 그 지존, 절대자가 계시다면, 그분이 너무나 좋은, 은혜와 사랑이 충, 정말 넘치는 그런 존재라면, 그분을 그분으로 인정하는가, 이게 사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저에게 강하게 도전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모양으로건 크리스천이라는 거는 이걸 믿는 사람인데 이거에 합당한 삶을 살고 또 어, 주변에 그런 것들을 함께 쉐어할 수 있으려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예. 굳이 메신저로서라는 뭐 거창한 타이틀을 달지 않더라도 크리스천으로서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계속 이런 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사기 오늘 2장 그 10절부터 보면 사실은 이 사사기 여기 그 하나님 목전에서 그들이 악, 악을 행했다는 이 슬픈 그 기록과 유사하게 그 구약의 역사를 다룬 책들이 있잖아요 뭐열왕기상아역대상아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찾지는 못했는데 또 조만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어, 선조 왕이 행한 그 악의 길을 답습했다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심할 정도로 한국어 번역 성경이건 영어 번역 성경이건 심할 정도로 반복이 됩니다 음, 그래서 그거를, 그 부분을 정리할 때 정리가 되게 쉬웠어요 좀 우프죠. 굉장히 쉬웠어요. 아, 어, 조상도 잘못했는데, 후손들도 똑같이 잘못했구나. 조금 나은 친, 나은 친구래요. 나은 왕은 있었는데, 뭐, 어, 가물에 콩나드시고, 대부분은, 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버렸고, 어, 그 잘못된, 거짓된 가짜신, 우상이라고 하죠. 그들을 음. 열심히, 어 자기를 지켜주고 성공을 준다고 하니까 열심히 쫓아갔구나. 그러다가 하나님이 너무나 속상해서 경고한 어, 대로 벌을 내려주고, 이게 계속 이 예, 악순환이 어떤... 근데 이스라엘 역사만 그러느냐 아니라는 거죠. 조금만 생각해봐도 인간의 역사도 그렇고요 우리 개인의 개인사도 아마 다르지 않을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네, 그러니까 10절에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은 이렇게 나와요 <웃음> After a while the people of Joshua's generation died 어, 그러니까 Joshua, 여호수아의 세대가 그래도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했던 정말 몇안 되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예. 그분의 사이트, 그분의 보시기에도 서 그분이 보시기에도 그래도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런 아름다운 세대였다면 어, 이스라엘 세대가, 아, 여호수아 세대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 죽은 잠시 후에 The next generation did not know the Lord or any of the things he had done for Israel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하셨던 시 일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있죠. 아름다운 기적들이 있죠. 그걸 다 이제 몰랐다는 거죠. 까먹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11절, 13절에 보면, 11절 좀 넘어가서, b now the Israelites stopped worshipping the Lord. 이게 소제목이에요 Israelites, 이스라엘 사람들이 stopped worshipping the Lord. 이제, 중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슬픈 기록이 나옵니다 And worship the idols, of Baal and Baal 같은 유명한 그런 당시 우상이죠 그런 예. 거를 그들이 섬기기로 열심히 사랑하기로 쫓아가기로 최악의 결정을 한다는 거죠 예. The Lord was so angry. 하나님 당연히 너무도 화가 나셨어요. 예, 진짜를 버리고 가짜를 진짜인 듯이 이렇게 어, 사랑하고 예배하고 가짜가 진짜인 듯이 인정해주고 이런 게참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가 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발이나 이런 게 당시에 이, 이 사람들의 근처에 있는 나라들 이방 나라라고 어, 근처에 있는 외국들의 그 섬기는 신이었는데 결국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어, 침탈하도록 그 어떤 퍼니쉬먼 벌의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시죠 예.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컬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그런 이런 반복이에요. 음. 어.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now the Israelites were miserable 굉장히 안 좋은 단어가 나옵니다 miserable 굉장히 비참해졌다는 결국 참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결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존재해 왔음에도 그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팽개쳐 버리고 가짜 사랑을 조차서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겠죠 어... 그 결과는 참 비참했다. 이 반복이에요. 이스라엘 역사가 인간의 역사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음. 그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 행했다. In God's sight they did evil. In God's sight 정말 정말 슬픈 표현입니다. 음, 예. 보면 하나님께서 그 메신저들을 통해서 사사라든지 또어 prophets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표현들이 정말 어 슬픕니다. 너희들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미안함도 없고 주저함도 없고 그냥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예. 이 버렸다는 표현 너무나 슬프잖아요. 우리가 뭐 유기견 문제도 있고, 어 살다 보면 버림을 받고 버리고 이런 일들이 인간관계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뭐다 버림받은 경험 한 번쯤은 다 있으시잖아요 어떤 관계이든 그때 기분은 참으로 비참하죠 자세한 예. 설명을 하지 않아도 어 근데 이제 우리 인간들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이런 행동을 주저함 없이 해오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음.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대신에 우리가 이제 뭔가 또 마음을 그분으로 채워야 될그 허무한 공간을 우리가 보기에 매력적이고 우리가 보기에 멋있고 이런 것들을 예배하고 사랑하며 이제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patient, 인내심 많으시고 merciful, 은혜가 넘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참으세요. 예, 성경에도 보면 내버려 두신다고 해요. 우리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그냥 경로에서 좀 이탈했다고 바로 그냥 딜리트해 버리지 않으세요. 제거해 버리지 않으시고 참으시다가 이제 한 번씩 개입을 하시죠. 어, 저는 코로나도 그런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예. 왜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들이 의학과 과학을 예찬하는 그 흐름이 또 정점에 이르렀었고 음뭐 돈을 사랑하는 건뭐 얘기하지 않아도 뭐 당연한 예뭐 공적이 뭐야 그 사적인 부를 어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뭐 돈을 벌려고 다 지금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난리가 혈안이 돼 있으니까요. 뭐 굳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뭐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이런 차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성경이 얘기하듯이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런 거에 있어서 뭐 인간이 돈을 선택한 것은 그냥 뭐 그냥 빼박 팩트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이나 뭐 인간이 지금 돈이 만약에 하나님을 대신한 그런 이제 우상이라면 거짓 신이라면, 거짓 하나님이라면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왔듯이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어서 엄청난 고통을 인간에게 주어왔고 주고 있고 앞으로도 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반복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의 반복이고 우리의 삶의 반복이라는 거죠. 예. 어... 십계명의 첫째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 인정하라는 이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규칙이고 그분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 같습니다. 우리는 뭐를 잘못하고 뭐 이런 거를 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다 파생된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창조의 주인, 유일한 단 하나의 그 지존의 존재가 계시다면, 그분을 인정하지, 그분을 그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또 인정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더 쉽게 얘기하면,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 신약에서 예수님 통해서 하신 얘기가, 너의 모든 것으로 나를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음,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사랑할 때, 이웃도 또 마찬가지로, 존귀한 존재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몸처럼.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존재보다 조금이라도 열등한 존재로 전락시켰을 때,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예. 당시에 이방의 그 신들, 그 수준으로 전락시켰을 때, 어, 나는 발이 멋있는 것 같아. 나는 뭐, 다른 신이 더 나한테 뭐, 개인적으로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을 원어브댐으로 이렇게 전락시켰을 때,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예, 그게 아닌데. 사탄이 그걸 이간질을 계속 한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해가지고. 예, 그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속였다고 하나님의 의도를 공격 합니다. 예,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도가 너희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고 꼬드긴 거잖아요. 아주 나쁜 놈의 자식이에요. 진짜. 음, 하나님과 같아져야지 너희가 행복해진다고 이렇게 속인 거잖아요. 그게 아닌데. 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로 결국 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게 반드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지만 그게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되는 것이지 우리가 잔머리를 쓰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뭔가를 해서 그렇게 되는게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어... 사실 그 사탄부터 시작해서 타락한 천사라는 사탄부터 인간, 하나님이 잊어버린 인간이 스스로 신적인 존재가 되려고 발버둥을 치오, 쳐오고 있어요. 그데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이 아비규환이라는 거죠. 예. 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 하는데 예. 그러다 보면 남을 속이고 죽이고 그렇게 왕이 된다고 한들 또 불안하니까 멀짓을 하고 끝이 좋지 않습니다. 음... 음... 뭐 저희 기도 제목 계속 요즘 말씀드리는 기도 제목도 도입부 말씀드렸듯이 제 저한테 하나님께서 강하게 요즘에 계속 어필하세요. 을 너에게 나는 성경에서 내가 알려주는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신이 아니고 사람들이 로머로 얘기하는 게 어떤 신학자가 얘기하는 인간의 지식이 있다는 사람 얘기하는 그런 신이 아니고 또 어떤 크리스천이 얘기하는 신이 아니고 정말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진짜 하나님을 제가 꼭 기억하고 하루하루 살았으면 좋겠다고 강하게 저에게 어필하신 것 같아서 저도 여러분에게 계속 그 말씀을 드리, 드립니다. 예.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정말 좋겠다고 어, 또성경은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일상이 바뀌고 영원한 그 삶이 영원한 운명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이고 어, 성경이 쓰여진 이유는 우리도 그렇게 한 명이라도 더 그렇게 어, 그 하나님과의 동 동행, 행복한 행 동행을 진심으로 조인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뭐 상황과 무관하게 잔잔한 설임과 기대가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더 깊이 경험하고 싶다고 나의 모든 전 존재로 예. 그리고 그렇게 정말 동행하다가 이 하나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심하게 얘기하면 진짜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신이 뭔가 좀 행복해 보인다. 예, What's the secret?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충격적이겠죠. 예. <웃음> 예, 이게 단순히 뭐 어느 교회 등록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위대한 존재와 내가 동행하는 즐거움 속에 있다는 이야기를 솔직히 얘기할게요. 어, 저는 어느 교회 등록하세요? 이렇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해외건 국내건 간에 그게 영어로 얘기하건 한국어로 얘기하건 제가 진심으로 이 엄청나신 좋은 하나님을 이야기했을 때 어, 많은 사람들이 좋은 충격을 받아요.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그 사람을 컨트롤하고 그사람뭘 조작해가지고 어디에 등록을 시키고 돈을 뜯어내고 뭐 이런 어... 마음도 없고 예어 그래서 어 물론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준다고 해야 될까요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한 사람들은 어그 하나님을 누가 싫어할 수 있겠냐고요 예. 그런 좀좀 어, 영광스러운 경험들이 저의 삶이 어떻게 보 의미일 수 있어요. 내가 그 영광의 절정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면서 그 가장 최고의 가치를 아무 대가 없이 쉐어할 수 있을 때그 상대가 그것을 억셉트한다는 거를 한 그냥 인간으로서 저의 그런 영혼이 느낄 때 그런 깊은 어, 감사와 또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예. 음, 사랑한다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를 깊이 공감하고 내가 의도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뭐 상대를 무시하거나 그런 약속한 합당한 그런 관계에 있어서 어, 그런 부분을 잘못했을 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거겠죠. 예. 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표본으로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은 우리 어쩌면 우리하고 똑같아요. 틈만 나면 하나님을 까먹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해야 할 그런 마땅한 인정과 사랑을 드리지 않은 거예요. 드리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멋있어 보이는 가짜 신들에게 하나님한테 쏟아야 될걸 열심히 쏟았죠. 그 대가는 사실 하나님 경고대로 처참했고요. 예. 왜 그랬을까요? 가짜 신들이니까 그래요. 예. 가짜 신들이니까 단물만 뽑아먹고 그냥 처참하게 다 버리고 죽이고 그렇한 거죠. 자기가 다 뺏어 먹어야 되니까. 예. 어... 하나님이 벌 경고하신 벌을 내린 때로는 참혹할 정도로 그런 벌을 내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신학자들이나, 또는 뭐 거창하게 신학자들까지 가지 않아도 많은 일반인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 아 이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창조의 주인의 입장을 헤아려 본다면 저는 그 벌조차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말씀의 가르침 그리고 말씀의 설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서 성경에 나온 이 부분들을 잘 설명해 줄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해요. 어, 여러분 정상적인 부부관계, 뭐 부부관계까지 가지 않아도 뭐 애인관계, 남친, 여친만 돼도 상대가, 파트너가 바람을 피운다. 정상적인 관계라면 당연히 분노가 생기죠. 싸움도 나고 헤어지게 돼도 이상한 게 아닐 텐데 이게 지금 같은 레벨의 인간 사이에서 그런데, 하물며, 창조의 주인이 계시다면, 우리와 레벨이 다르게 높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사랑을 무시한, 피조된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좋을 수가 있겠냐고요. 전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은, 아, 뭐, 신이 계셔도 좀, 그냥, 나 좀, 그냥, 내 멋대로 살기는 내버려 두시지, 좀 무시하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그냥 일일이 간섭하는 그런 약간 피곤한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무슨 프로그램이나 로봇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하나 잘못했다고 우리를 제거하지 않으시지만 어, 때로는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선을 넘었다고 판단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스케일이 엄청나죠, 여러분. 코로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스케일이에요. 전,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에요. 교회 다니건 교, 교회 다니지 않고 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만들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우리는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절대적인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이라도 더하게 되겠죠. 어, 네, 음, 음, 하나님 저에게 그 아까 도입 분이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제 하나님 음이 아닌 인간의 리더, 인간의 왕어 자꾸 불안전한 인간들 중에서 리더를 뽑고 때로는 신격과 하고 이런 유혹에 휘둘리고 그 결과가 뭐 좋지도 않죠. 이게 이스라엘 역사이기도 하고 사실 우리들의 역사입니다. 뭐 지금의 정치 뭐 정치 이지 별로 안 좋아했는데. 어... 성경에 보면 정말 가물에 콩나듯 괜찮은 리더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은 권력에 취해서 자기가 신인양 오만 방자하게 하다가 벌받고 이런 악순환이죠 어...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저의 삶도 마찬가지고 예, 오늘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음... 주 하나님께서 좀 저에게 이제 아까도 도전을 많이 주세요. 어 제가 이제 철저하게 현실 속에서 절망하고 많은 부분에서 예 그런 기간들도 이제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절망스러운 상황들 이런 것들을 거치게 하시면서 예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어,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솔직한 표현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될것 같아요. 예 제가 25살 때 로마서 읽으면서 저 제가 이제 컨벌전 회심의 시간을 가졌다면 다, 새로운 이제 어, 25, 거의 25년 정도 지나가는데 시간이 엄청 빠르네요. 더 늦기 전에 다시 한번 이제는 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제 마음 속에. 그런 설렘이나 기대가 있는데, 요번에는 이제 젊은의 혈기는 좀 없잖아요, 이제. <웃음> 좀 슬퍼요, 예. 네. <웃음> 가족들 보고 을 때도 제가 깜빡깜빡 하지 않냐고, 이런 얘기 하니까, 이제. 제 나이 또래 이제 저희 부모님은 아예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나이 또래 이제 형제들이 조금씩 이제 자기도 그렇다고 이렇게 <웃음> 예 커밍아웃을 좀 했는데 너무 슬프죠 진짜, 진짜 너무 슬퍼요 예 제가 막깜빡깜빡을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원래 이을이루지 않았는데 그렇게 이제 슬픈 거죠 예어 근데 하여튼간 하나님 저에게 주신 도전은 어. 사람 의지하지 말고, 어, 돈 의지하지 말고 사람이나 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의지하라고 저에게 이렇게 다각도로 <웃음> 다가오시는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제 제가 어, 완전히 K.O. 됐다고 그럴까요? 아, 좋은 쪽으로 늘 말씀드리잖아요. Beautiful Surrender 아름다운 어, 굴복을 이제 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내제 마음이 기쁘고 감사가 있다는 거죠. 예. 어뭐 기도 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음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 기도 주목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음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제가 요즘 계속 뭐 심플 라이프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아, 싱플 라이프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예. 근데 그 중에 어그 중에 어 이제 제가 이제 식단이나 이런 것도 좀 심플하게 가려고 합니다. 뭐이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 코로나도 있고 운동도 많이 못 하고 막 이러면서 또바빠지면 바빠지는 대로 해서 제가 음식 양을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술 담배는 안하는 대신에 뭐단 거나 기름진 거를 좋아합니다 제가 탄산 이런 것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몸에 좋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음식들을 제가 저도 모르게 최근에는 어, 이러면 안 되는 대로 정도로 양을 이렇게 늘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몸이 힘들어하고 예, 안 되죠 그래서 어, 이제 심플 라이프라고 말씀드린 거는 어. 몸이 필요한 거 이상을 이제 먹 스탑하는 거죠, 스탑 이링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건강 검사 받을 때도 위나 이런데, 그러니까 야식을 먹지 말아라, 구체적으로 탄산 같은 거 많이 먹지 라 이런 의사들의 가이드를 받았는데도 이제 잠깐 그때뿐이고 또 지나면은 이제 그런 거를 그러니까 입에 맛있으니까 몸에 안 좋은데도 밤에 늦게 이제 뭐 이러다 와서 먹고 또 배달 음식을 좀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어, 이건 아니다. 음. 그래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방이 뭘까, 먹는 거에서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저녁에는 6시나 뭐 일하다가 뭐 7시 이후로는 절대 이제 먹지 않는 거로, 예. 이전에 그 제가 젊은이에 설교하던 쪽에 그 중학생 한 친구가 그렇게 했는데, 정말 제가 못 알아볼 정도로 건강해진 친구가 있었거든요. 살도 많이 빼고, 그래서 이 막순환을 끊어야 되겠어요. 음,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음식에 대한 욕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밤에 야식 먹자고 <웃음> 전해 <전에> 를연락 하지 마시고 <웃음> 연락오는 사람도 없어요. 예. 어 살빼기가 좋은 시즌입니다. 예. 운동도 좀 해야 될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음, 좋은 습관들, 좋은 습관들. 예. 하나님을, 하나님 가까이 해주는 좋은 습관들. 그 중에, 이거 녹음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겠죠. 예. 제게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